뭐した 뭐시다 뭐시다 A- A- A- A- A- A- A- A- A- A- A- A- A- Winner! Round 2! r a d y Go! A- A- A- A- A- A- A- Get a l p o r i g Winner! r o u 3!